s h 저번 스쿨에 참가하게 되면서 저희가 15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외탐방을 진행했는데 혼자서 해외탐방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도시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s h 저번 스쿨 참가자들과 같이 해외탐방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많고 서로 지식들도 공유하고 이런 점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